아멘 예, 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오늘은 어, 말씀 강해를 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이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자기가 살던 땅이 부엘세바라는 땅인데 그곳에서 1500리나 떨어진 이 하란으로 일종의 도피를 하는 도망을 가는 이제 그 장면이 우리가 읽은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어, 지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그먼 거리로 도망을 가야 했을까 네, 우리가 지난 본문이나 27장을 읽어보면 이제 그 답이 나오죠 그형에 S의 분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기를 속였다는 거지 대신 축복을 받았다는 예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이 장제의 군안을 발견은 했지만 은 야곱이 간교하게 속였잖아요 그걸 깨달은 형이 이를 갈면서 동생에게 분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의 그 진노, 분을 막을 수가 없어서 급하게 주랭랑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이 도망자 야곱의 이 공포를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이 중에 공포가 야곱을 괴롭히는데 지금 하란으로 열심히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첫째로 어떤 공포가 있을까? 이에서의 추적이라고 하는 공포 여러분 혹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꿈에서 자주 그럽니다 <웃음> 와 누가 나를 쫓아온다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더나가서 만약에 살기 등등하게 달려든다 그러면 그 도망자의 공포는 굉장할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27장에 읽었지 않았지만 에스가 몹시도 분노하는 정도 이상의 분노를 27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다들 에스의 이 말이 리버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저기 보면 이 엄마 리브가가 야곱 불러가지고 너 형이 너를 죽여야 지 한이 풀린다고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살기 등등한 그 감정을 리브가가 느끼고는 빨리 야곱을 일종의 피신을 보내는 장면이죠 이 에서가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도끼를 품고 있는 이 장면을 말씀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어요 44절과 45절 읽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니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저기 보면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걸 원어로 보면 당분간 피신에 있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형 형, 노가 풀리기까지 네가 한그 짓을 형이 잊어버릴 때까지는 네가 도망가 있어라 이런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형의 그 분노 추적을 피해서 부엘셉에서 하란에 이르는 1500리 길이라고 말합니다 와, 굉장하죠? 그먼 길의 여정을 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야곱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하룻밤을 쉬어가게 됩니다. 어떤 들판? 베델. 자, 이 베델은 어, 부엘세바에서 약한 200리 정도, 한 7, 8 0 k 로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200리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야곱이 하루 만에 200리를 주파했다고 보면 됩니다 와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보면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달려가다 보면 하루에 200리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급했고 공포가 심했고 그야곱에의 추적을 피해서 어, 그렇게 주파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에서는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 자기 목숨이 매우 위기에 처했음을 여기서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 목숨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되었죠. 이를 악물고 베들까지 그렇게 단숨에 뛰어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의 추적에 대한 이 공포감이 야곱에게 있었고 둘째는 이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는데 이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낯선 환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낯선 곳, 전혀 처음 보는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찌 어떻게 좀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또 두근거리기도 하고 와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길까? 뭐, 당신은 도시가 아니었으니까 광야였으니까 뭐 들짐승도 나타날 수가 있고 도적대도 나타날 수가 있고 강도도 나타날 수가 있고 여러분 전혀 접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형편은 낯선 환경에다가 또 어떤 공포감에다가 형 S가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긴장 어, 이런 것들이 야곱을 꽉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도망을 쳤던지 그들 반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은 이내 잠이 듭니다 돌베개 하나를 떡 기대고 누웠더니 바로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로 하여금 침작게 하는 것이 창식 2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한번 또 띄워주세요.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려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마 베개 대자마자 굴 하고 잠이 떨어졌을 거예요 자, 저기 한 곳이 나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됩니다. 베델이라 이 베델이 어떤 곳에 벳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이 베델이 베개 베었고 누워잤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나중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명이 되는데 근데 야곱이 그 베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드는 순간 유명한 한 유명한 꿈을 꿉니다. 사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꾸고 싶어 꾸는 것 아니죠 꿈은 꾸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피동적인 거죠 이제 하나님은 바로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야곱을 대면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고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날 밤에 꾸었던 꿈은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무슨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주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꿈을 야곱이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을 꾸죠 저도 가끔 한 번씩 꿈을 꿉니다 제 꿈은 왠지 자꾸 옷이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꾸이 그 자꾸 꺼져서 나도 참또 군대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또왜 군대를 가야 되나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꿈이 많은데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어떤 이야기, 사인, 시그널 이런 것들을 꿈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야곱이 그 베델에서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그곳에서 이렇게 교훈 받는 그러니까, 어, 참 형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공포가 있었고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도망치는 야곱을 딱 붙들어서 중대한 진리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그곳에서 꿈, 꿈이 어떤 꿈일까? 무엇을 보았을까? 자, 우리가 잘 알죠? 사닥다리가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쫙 연결되는 이제 그 장면을 보는 거죠 자, 첫째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딱 있다, 있다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는 거죠 창식이 2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또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그 광경 여러분 눈에 그려주세요 예. 그런데 천사를 보았다 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 사닥다리 위에 누구를 보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사닥다리 위에 그때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읽겠습니다 또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천사들이 된 장면이 아니라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닥다리 맨 아래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야곱 자기가 서 있는 이 사닥다리 맨에는 위 주께서 계시는 그래서 천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땅으로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서 드디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하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바로 너 아버지, 너 할아버지가 믿고 고백하고 제단을 쌓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을 바로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밤에 그 낯선 들판에서 겁에 질려서 긴장과 피곤 가운데 뜰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을 꿈속에서 만나 주셨어요 자, 그리고는 당신 자신 하나님 자신을 게시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이제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고 계세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지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기 보면 다 복된 얘기죠 그죠네 잘된다는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로 말미암아 계속 부대 복들이 이어질 거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저 말씀이 좀 이상한 것이 왜 이상하냐 하면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말하면 속이고 죄진 것 아니에요 속인 거니까 죄졌잖아요 자기 형한테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도망하는 중입니다 또 형을 피해서 막 보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탈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에게 이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제첫 음성이 뭐냐 축복을 해 주십니다 너는 복된 자다 너는 복을 받을 자다 네 자손이 계속 나의 복을 이어갈 자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야곱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말씀을 할까요? 제가 들면 네 죄를 알렸다 너왜 그렇게 했냐? 왜형 속였어? 그러니까 지금 네 꼬라지가 이런 엉망이지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제 일성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죄인에게 채찍을 내리는 대신에 책망을 주시는 대신에 먼저 축복을 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꼭 채찍을 때려야 정신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한대 얻어맞는다는 표현이 이게 옳은 건지 아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어떤 채찍을 이렇게 내가 또 맞을 때 각성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각성시킬 때꼭 그것만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다루시는데 죄인에게 마땅히 내려야 할 채찍 대신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은 종종 축복이라고 하는 그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너의 범죄도 불구하고 너의 야비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너의 꼴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를 향한 나의 기대는 변함이 없을 거다 내 복이 계속 이어져 너에게 나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내게 한번 적용해 볼때 이것은 채찍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잘못했을 때 누가 와서 정신 바짝 차리게 그러면 되냐 이렇게 하면 정신을 깨워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내가 뭔가 야비한 부분이 있고 뭔가 이게 숨겨진 이 엉큼한 부분이 있는데도 목사님 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시고 너무 축복이 되시고 이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히히다그리는 마음이 아니겠죠 만약에 그분이 나를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어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띄워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그건 채찍 맞는 것보다 차라리 한대 그냥 꽝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 니네 잘못했지? 이래가지고 다스려가시면 속이 편할 텐데 그 말씀은 안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이것은 어쩌면 이 채찍으로 맞는 것보다 더할수 있는 어떤 고통일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 딱 만나자마자 아이쿠 한대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웬 말입니까? 그데웬 말입니까 야곱에게 책망 대신 임하고 있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실래요 우린 여기서 달래시는 하나님 달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길을 바꾸도록 그 길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추구하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차라리 축복을 던지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야단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으로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택한 자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네 가지 약속으로 축복을 하시는데 이 내가 이 약속이 굉장한 약속이죠 창세기 28장 15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한번더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뭐죠? 임재의 약속이지. 임재의 약속.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앞에 당당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너와 계속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계속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끝내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추적하시고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두 번째 약속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마 이두 번째 약속에 야곱이 눈이 번쩍 뜨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이 보존이 되겠나 하란에 가서도 자기 유호랑을 몰라 어떻게 자기 생명을 보존할지 지금 아무런 지금 어떤 방편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형의 추적을 두려워하고 있죠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보장되지 않는 내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 어떻게 살까 과연 나는 어, 잘살수 있을 건가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장애 벽 앞에 이 야곱이 직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죠 택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등져진 이 놀라운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는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한번다 같이 읽을까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저기 보면 너를 이끌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죠 함께하심 보호하심 세 번째 인도하심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네 고향 부엘세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고집 어떤 섭리를 발견한가 하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왜 그러냐 자 하란에 가서 객사할 수도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못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마는 네 인생의 결론은 돌아와서 여기서 네가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그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만한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택한자의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유곡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택한자의 이 하나님 책임지심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는 네 번째 약속을 또한번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저기 보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네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다 다 마칠 때까지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그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숙제 인생의 과제 그것을 다 마칠 때까지 비록 네가 못났고 너는 좀 야비할 수 있고 너는 좀 속이는 그런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뜻이 네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는 너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네 번째 약속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게서 숙제는 뭘까요? 우리 가정 부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 생명 80, 90까지 유지하는 것 저는 내 인생의 숙제가 아닙니다 저는 목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즌 그때까지 내게 맡겨진 이목회 사명 교회당 사명 이게 제 인생의 숙제입니다 다른 숙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새벽에 감동이 되는거 하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조금 넘어가다 보니 지금 놀릴 분들이 계셔요 세 가족들은 목님 나이가 60이 넘어 나가 내가 쏘갔네 이래가지고 50인 줄 알고 50 분들이 많은데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내게 이제 주어진 이 목회의 하프타임 축구로 말하면 이제 한 20분 후반전 한 20분 2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반전 조금 남은 그 어, 시즌 가운데서도 제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 무슨 또 정말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면 제 목회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때로는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내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제가 받는 순간에 하나님 이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그 인생의 숙제를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이 말씀이 왜마의말씀을 오늘 새벽에 받았는데 그렇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염려한다고 대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으신다면. 할렐루야. 이게, 이게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예요. 너를 통하여 기어이 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날에 너는 쓸모 있는 존재로 내 앞에 영광스럽게 내 앞에 세워질 것이고 네가 마지막 숙제를 완성하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결코 너를 놓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고집을 보세요 하나님의 고집 택한 자에게 이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한 사람을 향한 이 기대를 보세요 사실 보세요 야곱에게 뭐 기대할 게 있어요 뭐기다할게 있냐고 하나님 눈으로 볼때 우리 눈으로 볼때그 야곱이랑 그뭘 기대할 게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했어요 구별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끝까지 당신의 고집으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고집에 여러분 눈을 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나 홀로 내버려둔 존재가 절대 아닌 거예요 자,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너무... 이 사닥다리 환상 천사들 본 것도 그렇고, 하나님 계신 것도 그렇고, 이 본적, 본적, 본적, 이건 히브리어로 흰 앤데요.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할게. 요 이건 감탄사야 <웃음> 하나님이 계시래, 천사들이 보이래, 뭐 <웃음> 하나님 말씀하시래. 지금 그 장면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소스라 치게 놀란 거죠. 이때까지는 하나님. 이야기는 들었지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인도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깜짝 놀라서 잠이 깼어요 그러자 야곱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집니다 상세기 28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러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내가 알지 못하겠다 여호와께서 과연 내 곁에 계셨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네 내가 그걸 몰랐네 그때 눈이 뜨여진 거예요 눈에 비늘이 이제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것이 꿈이었지만 그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었어요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기대를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후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어 일어나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와 주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주님이 여기 계셨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네 내 곁에 계셨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사람은 거룩하구나 아니면 아주 신앙이 좋거나 매일 기도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처럼 사역자구나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실까요?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처지일 수 있어요 왜? 지 모습 지가 잘 아니까? 목사님은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지만 목사님 내 사정 잘아세요내 꼬라지 아세요 내 사는 형편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야곱은 신앙적으로 많아서 너무나 꽝입니다 사실 너무나 미숙한 상태예요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르지만 그에게는 성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성숙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미숙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믿으나 마나 한 사람이다 믿으나 마나 그런 분들 계세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헷갈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27장까지 야곱이 기도했어요. 야곱이 예배에서 이런 구절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했어요. 아버지 속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먹치라고 돌아다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의 이름 부르면 나 교회 장노여 교회 집사여 하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보세요 바로 그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야곱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이 만일 부모라고 한다면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장성하고 성숙한 자녀보다는 아직도 철이 안 들고 아직도 미숙하고 사고치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 자녀에게 쓰여지겠어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바로 그 자에게 부모의 돌봄, 섬김, 손길은 더 많이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이 없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존재감이 없다고 여겨져서 난새날교에 출석해도 내 존재감 별로 없어 여겨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신앙이 있으라만한 아직도 10년, 20년 새날교를 다녔지만 너무나 미숙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이 너무나 이게 신비한 겁니다 야곱이 무력했기 때문에 그가 더 수치스러운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왜? 그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수정해야 되잖아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야 되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더 임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몰랐어요? 야곱 지가 몰랐지 다만 야곱이 몰랐을 뿐이죠 그러나 이야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소스라치게 놀란 그는 이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죠 주님이 여기 계셨네요 여기에 주님이 계시네요 저와 함께 계시네요 이 고백을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죠 제가 주님이 여기 계시네요 라고 하는 이구절 보면서 요즘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계속 등록을 하고 금요일 날에는 최소한 10명에서 15명 타교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고 금요기도에 함께 하고 있잖아요 월요일 날 이번 월요일입니다 제가 노회 준비 때문에 노회 사무실을 열심히 아침부터 막 사무를 보고 있는데 카톡이 장문에 왔어요. 이름을 내가 처음 봐이뭐뭐뭐 뭐, 뭐. 이분이 누굴까? 그 카톡 내용을 보니까 아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시는 먼 곳인데 계속 꾸준하게 오시는 분이시라 이분의 그 카톡의 첫 내용이 뭔가 하면 목사님. 어젯밤에도 목사님 설교 듣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또 목사님 설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금요일이 너무 기다려지는데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금요일까지 어떻게 내가 기다리죠? 라는 마음이 있어요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중간에 부산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남편들하고 같이 오셔시거든내 남편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신희 언니 남편은 그렇게 사모했던 방언을 그곳에서 받게 되었고, 내 남편은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하, 그, 그러면서 이제 그날 금요일 날, 어, 그게에또 권사님을 또한번 데리고 오는데, 그 권사님은 우리에게 한 번씩 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눈물을 들썽이면서 그분의 권사님의 고백은 뭔가, 아마 이 설교 그대로 바로 끝나면 보실 거예요 그분들이 저는 새날기만 오면 주님의 인재가 느껴져서 그 인재가 눈물로 계속 흐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장류에 볼보러 갔다가 새날그임 인재가 그리워서 주중에 새날기만기도회 집에 들어가면 눈물이 난다 주님의 인재가 있는 저소라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왜 우리는 그걸 못 느낄까요? 어떤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왜? 그런 기대감이 없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겨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요 아무리 지금 새날에이 예배 자리에 와서도 오늘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이 약속만 믿어도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눈이 안 뜨여지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엠마로 가던 두 제자 옆에 주님이 계셨어요 눈이 뭘다 보니까 주님이 성경 이야기를 풀어 주셨는데도 그들은 주님인지 몰랐잖아요. 그때가 식탁 교재 속에서 주님이 눈을 열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셨네. 하갈과 이스마일이 광야를 쫓김을 당했을 때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사막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장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사 그랬더니 우물이 있는데 바로 앞에 우물이 있어. 바로 앞에 우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기 전에 보지 못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눈이 멀면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눈이 뜨어지면 검은 곳에서도 주님이 임재를 사모하고 나오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이 눈이 뜨어진 거야 이 눈이 뜨어진 거야 여러분 베데레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삶의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곁에 계실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많이 아파하실 겁니다 많이 힘들어 하실 겁니다 주님 마음을 삭히시고 계실 거예요 내가 무관심하게 주님과 등지고 살았는데 주님은 그때 어떻게 함께 하시고 계셨을까요? 굉장히 마음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자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눈동자는 언제나 나를 추적하시고 내 삶의 시공간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믿습니다 네. 아, 네. 여러분 그 옛날에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그한 사람이 마침내 주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부딪히면서 이런 고백을 토해냅니다 10편 139편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 다음에 읽으세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여러분이 주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도 주님 함께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치고 있는 이 야곱, 정말 거기까지 하나님은 추적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놀란 사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제 꿈을 꿨잖아요. 저는 야곱이 꿈만 깬게 아니라 신앙의 잠에서 깨어났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신앙의 잠이 깨어나는 순간이다 바로 그 순간이 결정적으로 야곱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야곱의 삶 이제 이때부터 서서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를 발견하자마자 야곱은 베들레에서 처음 그러니까 처음으로 최초죠 최초 이런 결심을 합니다 흔히 야곱의 서원이라고 하죠 자 야곱이 드리는 서원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두 가지 서원을 하죠 하나님 성전을 지켰습니다또 하나는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애 최초로 볼수 있었던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처음으로 끝나는 그의 고백이에요 결심이에요 11조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제가 힘껏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실제로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서 소원 그 자체가 성숙한 거니까 결심 그 자체가 성숙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자체가 지금 성숙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야구은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 자기만을 위한 자기만 하나님의 영광 안중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자체가 얼마나 성숙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야 정말 네가 참 많이 자랐구나 이만큼 자랐구나 나를 위해 결심도 할줄 아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허무태하셨을까요 비록 그 결심이 서운히 성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수표일지라도 괜찮다 우리도 여러분 이 죄책을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이번에 뭐점법하면서 제가 11조 작정 이번에 11조 한3른분이 11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정하신 분계셔요한 시간 기도하겠다는 분이 한 40여 명 계세요 그런데 지금 거의 많이 안 와요 그런 분들은 마음 편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작정했는데 결심했는데 또안 되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왜 그러느냐 이 교회 다니면서 사실 한 번도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하거나 고백하지 못한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저는 이것이 공수표일지라도 주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셨을 거다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들 키우다 보면 아빠 아빠 내가 크면 아빠 맛있는 거 사주고 아빠 용돈 줄게 용돈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공까지만 이렇게 얘기합니까? 거짓말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까? 속으로 웃죠 그래 고맙다 고맙다 속으로는 다 못할 줄 알아요 그래도 기쁜 것은 제가 어느새 자라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구나 나 생각할 줄 아네 그것 때문에 부모님은 마음이 기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 저는 하나님이 이 성숙을 매우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베데레 체험이에요 베데레 체험 하, 이 배들의 체험한 둔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여러분 지금 입이 열린 거죠. 입이 열린 것 이게 얼마나 점법된 줄 아세요? 그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드리겠다고 이렇게 입을 열 적이 없었어요. 그 입이 열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입좀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세요. 아멘 하세요 찬양만 하더라도 여러분 노래 잘하시잖아 내가 잘 알아 노래방 들고 가면 다 잘할걸 노래방 들고 까 마이크 참아. 막, 막 크게 하면서 노래방 만를까에 몸도 흔들어가면 템블리크도 흔들어가면 막 그렇게 노래방에서는 입을 열면서 왜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입을 안 열어요 참 이상하네 여러분의 그 노래와 입을 왜 세상적인 노래 드립니까 춤이 부끄러서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이렇게 변했다는 거야 입을 열었다는 거 입을 열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아 정말 아 이제 잘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베데레 체험이 살아있었어 믿으나만한 신앙생활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야곱이 지금 베드레서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는데 이걸 간접 경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아이가 이 호랑이를 대할 때 동화책에 나오는 종이 속에 그려진 호랑이 이 동화책에 나오는 호랑이 떡 아이 앞에 갖다 두면 이 아이가 이 호랑이를 무서워할까요? 아니죠 호랑이 호랑이 딱딱딱딱 이렇게요 왜?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니까 근데 진짜 호랑이가 어 하고 나타났다면 놨다 그렇게 할까요? 이게 간접 경험이니까 이게 우습게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주일날에도 들려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도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제법 하네 마음의 교회감이 없어요 설교 조금 길어지면 주부에 낙서나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음성이 어떤 들릴 때 보통 진료와는 다른 어떤 찌릿찌릿한 내 몸을 휘어 감도난 어떤 때 말씀 듣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 나. 내 전혀 울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거야 이게. 정말 나의 어떤 유혹을 휘어잡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도 살아 있습니다. 아멘.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냥 차라리 놀라.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입이 바로 열려버린 거지 바로 열려버린 거지 저는 이거 오늘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희 교회 지금 점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배들에서 약국 만나 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고 우리 생활 성도들 만나 주셔서 이 야곱이 그렇게 그베들에서 진짜 신앙에 엄청난 성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 생활 성도들에게 이 체험이 꼭꼭 꼭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정말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나 이게 베들레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 기도합시다